15일치 이거 디디제다받았으니까자 일단은 C부터 요어서 먼저 가도록 할게요 그금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가자 여기서 다섯개 개봉으로 바로가 어차피 C에서는 기대안해 바로 90그 다음에 100 스킵 오케이 700만원 400만원 정도면 일단 여기서 나쁘지않고 자그 다음에 이제 B 어겼어 PC방 받을 필요 없고 없구나 오케이 그냥 이런데서 아무 데나가 가자 스킵 바로 해버리고 오케이 지열이랑 저거 떠주고 9 0짜리들 아, 어, 근데 정착지원 이렇게 많이 없었나?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바로 있지 B 자 B 바로 요어서 88짜리나 아니면 BP 떠줘도 괜찮은데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가자 500만 400만 돈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잘 떴고 87짜리 떴고 자,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저것보다는 윗놀이. 윗놀이도 별로, 어, 밖에 좋은 거안 주니까, 빠르게. 오케이, 구대기들. 음. 구대기들로 빨리 하고, 신규. 아, 여기서 진짜 핫들 중에서 되게 몇 억짜리를 떠줘야 되는데, 진짜. 150만원, 200. 200. 오케이. 300만원. 자, 이제 BP들 다 받아주고. 800. 300. 150. 200. 500. 뭐 많아, 50. 오케이. 이제 또, 상자들. PC방 랜덤 상자, 이거는 뭐볼거 없으니까 파고, 까도 파고. 오케이 하시즌이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있고 어... 상자들 위주로 일단 다 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드깡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 됐고 자 이제부터 바로 안 좋은 것들부터 일단은 이렇게 보내버리도록 하고 이런데손흥이잘 안떠 같이 보내버리고 정우영 그 다음에 재물들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어또 가도록 하고 5 0짜리들은 좋은거니까 놔두고 아잘 떠줘야되는데 라이브 5 0짜리 이런데서는 솔직히 뭐 없고 없고 금칸이면 딱히 관심없어 아..봐봐 이런것처럼 자그 다음에 뭐야 bp상자도 있었네 50만원 오케이 다받고 그냥 아무렇게 아무거나 그냥 바로 다 까주면 되겠다. 그런데 그래. 티시 잘안 뜨고 잘안 뜨고 만테라치아막 뛰어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이런 데서 진짜 어 뛰어 나오자 제발 뛰어 나와 주자 3 0짜리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좀 고데기라 가지고 잘안 뛰고. 그치, 이런 거 참. 그냥 80짜리들은 일단은 바로 그냥 까 바로 까버리고 그치, 절대 안 뛰어나와 83짜리들 90짜리나 이런것들은 보겠는데 83 이런것들은 진짜 빠르게 그냥 하고 100만 300만 아 120만 나 카드깡 쪽으로는 내가 선이아이 없나 보다 그 다음에 이거 까주고 와 걷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와그 다음에 나머지 83짜리 요것도 있지 1짜리 바로 까고 말은 아직까지 85, 87 이렇게 나와있어. 85짜리. 이건 3강짜리인데 85짜리 3강짜리 진짜 핫 보돈 또 주면은 진짜 진심인데. 어 뛴다. TC 누구아 골퍼네? 아칸 반대사를. 야요어서 천만 원짜리가 뜨긴 뜨는구나. 오. 야.. 뜨긴 뜨네.. 처음 봤까야저거그 다음에 저건 좀 비싼 것 같은 거 같으니까 나도 보고 90짜리 오케이 요거 COC 70이었을 었때 띄워준다? 오케이 보자 저 뒷부분만 하면 진짜 날강도만 안걸리면 돼날강도 안걸리고 다른애들 걸려주면 되니까 띄워주자 진짜 제발 뛰자 오케이 누구 나왔어 메시 오 메시 오아구에로 나쁘지 않 나쁘지 않지 아구에로 오케이 아메시였으면좀더 좋았겠지만 아구에로아그 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까주레가 두팅 바로 오케이 okay, 핫! 누구야! 아... 칸테오칸테 1440만원 안에 이반 페리시티 7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90짜리 저거는 꽤 높을 것 같고 87짜리 이것도 되게 뛰어나오 대박이겠지만은 오케이 okay, 걸어서 나오고 누구야? LW? 어, 벨라. 그 다음에, 또, 좀 빠르게. 200짜리. 200짜리, 여기서 진짜 OTW 되게 좋은 애 떠줘야 되는데. OTW 애는 내가 거의 못 봐가지고, 아. 지 o c 아신, 에드르 밀리타. 자, 그 다음에. 92짜리 저게 더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150. 2강짜리. 걸어주고. 아까 게 아니야? 아, N 다른 애네? 그 다음 TC. TC 90짜리에선 떠주자.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아, 걸어주고. 누구냐, 얼비면 아구에롤, 아구에롤. 아, 다니 아오베스 일줄 았는데 카르발. 아, 여기서 좋은 것들것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두 개, 핫시즌. 또좀면 된다, 진짜. 핫시즌 3강. 제발. 핫시즌 3강 가자. 진짜 3강 가는 마인드로 세번 팅할게요, 진짜. 가자, 세팅. 3강 뛰자! 진짜! 오! 그렇지! 누구야! 아 골퍼? 아닌데? 누구니? 아 골퍼 맞네아어 블라크 괜찮지? 아, 근데 천만원짜리는 좀 어... 아 골퍼라니... 오케이 그다 GRTT짜리 이거는 별로니까 바로 그냥 이런 데서 절대로 진짜 호돈이라는지 어..블리트 흐네들 절단도스와레즈케포즈즈스님 안녕하세요 학이형채원님 안녕하세요 케포주지스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확실히 어..이거랑 옆에게 단안아 보이니까 일단 이거 핫시즌! 제발 핫시즌 뜨자 여기서 가자 핫시즌 그렇지! 티시! 펠레? 어, 호나우지뉴호나우지유 천만원짜리. 나이스. 잘 뜨는 것 같은데, 뭔가가. 카드에서도. 오, 천만원짜리 두 개. 오케이, 여기서 이득이지, 천만원짜리 나오다 자, 여기서 한번더 띄워주자. 한번 더. 아, 까비. 시오씨. 뭐, 다 내가 본 애들이 나오는 것 같냐? 계속 볼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강짜리. 여기서 3강. 아, 제발, 핫, 진짜 굴리트라는지, 그런 애들 막나와주라 진짜. 핫 굴리트, 핫 호돈. 아, 또 골퍼야. 골퍼, 왜 이렇게 단골이야? 크루토아. 오케이, 크루토아 정도는 사람들 살 수도 있으니까 팔아주고. 자, 그 다음에 OTW. 여기 탑백인데 과연 오케이 할러가 나와주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4개 남았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백지명부터 먼저 여기서 진짜 호돈 호돈 시세 아 진짜 3억짜리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가격이 테오시테겐어1300 이거 무조건 띄는 팩이라 갖고 바로 여기서 진짜 블리트 띄워주자. 진짜 블리트나 비라도 괜찮아. 진짜 몇억한 번만 띄워주라. 진짜 제발 호돈, 제발 호돈, 호돈 제발. 진짜 아, 제발 호돈 나갔다. 다시로 저거 뭔가 아닌 거 같아. 자, 제발 호돈. 호돈아 호돈아 제발 호돈 지금 제발 에오제비우야 호돈? 아닌데 LW 네이마르 아 1700만원짜리 네이마르 아 저기서 네이마를 뽑아버립니다 어. 음. 자그 다음에 여기서 HOT 탑 프라이스 50 짜리인데 여기서 미드필더 핫 미드필더 하면 누구야? 블리트 굴리트 제발 아 어, 프랑스 세이 누구냐 오케이 부츠케츠랑 자그 다음에 한번더또두 개나 더 있는데 여기서 아 제발 진짜 FW 는 호돈 떠주자 진짜 핫 호돈 핫토돈도 있고 많잖아 되게와 진짜 핫토돈 한 번만 제발. 핫토돈. 11번. 어 베일 베일인가? 걸스 베일. 아 2,200만 원. 에딘제코. 아 진짜 호돈이나 블리트 절대 안 준다. 나갔다가 다시. GK나 DF인데, DF를 하시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디니나 퍼디난드가 있는데, 과연 그 선수들 올지. 제발. 말디니. 말디니나 퍼디도 괜찮아. 어, 퍼디. 퍼디, 제발. 아. 아, 진짜, 너만 준다. 제이미 캐너 캐러거. 두 명은 뭐냐. 와. 이렇게 해서 총 얻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건 가리스벨 그 다음 네이마르 이렇게 순으로 등등 다 있으니까 거의 한.. 적어도 1억은 먹은 거 같네요 1억 먹었고 이 정도면 은뭐 많이 먹은 거라고 생각해 뭐 네. 어. 어. 많이 먹은 거긴 하지 음. 오케이 일단은 이거 이제 어차피 부캐라서 다 팔아볼 와 매물 쌓인 것봐 진짜 발렌타인데이라고 지금 이렇게 매물 쌓인 거야 안 팔려도 되니까 이렇게 음. 190으로 나중에 사람들 또 많이 살 거야 158다 비싸게 판다 진심으로